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늦게 올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 와이프에 이어서 저도 잘렸습니다 김 사장 구독자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유명한 베이커리 회사의 파티쉐로 굽먹고 계 이걸 받으려고 간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 이런 걸 받아보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는 I'm sorry, it's over, you fine. Get your stuff and get down. I'm sorry, it's over, you fine. I'm sorry, I'm sorry, it's over, you fine. I'm sorry, it's over, you fine. 또그와 중에 잘못 샀어요. 이쭈쭈바는 초코맛는거 아니에요? 밀크야 조건 줄 알고 밀크로 사온 것도 내 잘못이고 회사를 선택하고 내가 다닌 것도 내잘못근데 이제 쭈쭈바를 먹다 보면은 이 꼬다리가 참 신기하게 맛있어요. 이 꼬다리가 난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이 꼬다리 따고 나서 안 빨아먹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 보면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도 얘 꼬다리 뺏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저희 우리 집에도 저희 룸메이트 그거 꼭 뺏어 먹어 맛있대 단물만 쏙다 갖다 빼먹는 사람 근데 이거를 이제 500원 주고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근데 정말 이 꼬다리만 먹고 버리는 사람은 아마 이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살다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버려진 쭈쭈바였어 아휴 아, 근데 어딜가나 이제 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 직장을 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왠지 아, 압박감이 더 벌어야지 더 하고 가야지 막 오늘도 어쨌든 평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번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탓을 할 거야 열심히 해야지 그냥 안녕하세요 쿠팡 왔어요? 네. 쿠팡에 저승사자답게 저승콜 받고 구석태기로 처박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놈은 안 된다고 첫 콜부터 제대로 저승이죠? 골로 보내버렸어 그냥 지금 매번 이래요 매번 이래 이러면서 알면서도 또 하고 당할 거알면서또 하고 저승 갈거 알면서도 잡죠 우리가? 그냥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저승으로 보냈지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 즐거운 마음으로 헬멧을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햇볕은 쨍쨍하고 온도 올라가고 이게 <웃음> 숨을 못 쉬. 가끔씩 부업부로 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이제 열심히 뛰려고 하시는데 죽습니다. 기어 죽어요. 아무리 어때도 몸이 쑤시고 저려도 긴팔 긴 바지 착용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살갗 다벗겨지겠습니다 <목소리> 아빠가 홍콩 x 을 그만두는데 응 어. 괜찮아? 응 아빠 솔직히 잘 나왔어 왜냐면 주말이고 밤이고 맨날 전화받고 뛰어나가고 소리치고 화나는 전화만 받고 <웃음> 야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아빠 큰일 나 그러니까 나홍콩마다아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아빠는 더 좋은 회사 들어갈 거야. 좋아 아빠니까. <웃음> 네? 응. 응. 알아줄게. 어휴. 응. 어쨌든 제가 그 어, 2년 동안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어, 영상 업로드를 한 달간 안 했던 건 거의 처음입니다. 그 나름. 어쨌든 이 유튜브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꽤나 열심히 즐기면서 해왔는데 어,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름 스트레스도 조금 받아가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어,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깊게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내켜야 돼. 내키질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쉬게 된점 음, 그래도 기다려 주신 분들 계셨다는 거 어,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기 앞서서 왜어 갑작스레 뜬금없이 퇴사얘기를 꺼내느냐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선긋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제가 과거에 전에 일했던 회사의 시스템 상음 제가 어, 그 회사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 나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과거에 일했던 어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던 어 홍콩 음 브랜드라는 데서 일했던 영상들을 통해서 아직도 어 아직도 감행 문의가 들어옵니다. 근 한달간 17분께 가행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 어떤 대답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가행 문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딱썩 기분이 뭐 내키거나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가행 문의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선 긋기 하고 과거에 올렸던 저희 모든 영상들을 오늘부로써 싹다 내리려고 합니다 음, 과거에 지난 흔적들은 지금부터 싹다 지워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한테 가맹이뭐 이런 얘기 문의들 오지 않는 게제 어, 나름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영상들이 돌아가면서 어, 뭐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했던 이유는 그 영상들이 있었지만 뭐 그닥 지금 와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맺음이 좀 뭔가 좀 깔끔하게 되어야 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어, 마무리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음, 저는 음,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하나의 음,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더 열심히 또 뭔가 앞을 향해서 또 뛰어나갈 수 있는 멘탈 좀 챙기고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한 삶을 좀 지키면서 과거보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또 어떻게 제가 또 살아가는지 또 영상을 통해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유튜브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죽어도 제 와이프라도 제 딸이라도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다려 주신 만큼 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조금은 더 재미있는 영상 또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Baby, please get out. I know you were living vile Baby, please get out. Just get out my house. You e f i e d to make it work for the better. I tried, but you was like a dog without a leash. House.